안녕하세요 저 오늘요 그 하이트 소스 만드는 거 하려고 이렇게 밀가루를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국수다 비벼 먹어도 되고 파스타에다 비벼 먹어도 되고 그래요 크게 한 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를 곱게 이렇게 받쳐줘야 돼 일단 이렇게 받쳐 놓고 중불로 너무 세면 안돼 버터를 한 수저 정도 빨리 녹아야지 아니, 라 빨리 녹가 버터가 잘녹아야 텐데. 응? 버터가 잘녹아야 텐데. 잘잘 <웃음> 잘 <웃음> <걱정이 앞서는. 웃음> 버터 이앞서를왜 버터 안녹 이렇게 밀가루를 볶아 주 아, 이거 덩어리를 안지게 볶는 게 제일 좋은데, 톡하면 덩어리가 지더라고. 이렇게 좀 버터가 넉넉해야지 덩어리가 안져. 이렇게 이 정도로 볶아해야지잘 음. 잘 녹았다. 잘 녹았어? 어? 녹았어. 여기 이제 육수, 육수물이에요. 멸치 육수물 100ml. 여기 이러다가 이제 우유. 우유는 150ml. 잘 저어줘야 되는데. 이게 버터가 들어가서 식으면 약간 데져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조절은 알아서 하면 돼. 조금 묽게 하려면 우유를 조금 더 붓고. 물도 조금 더 묽게 해야되겠네 맞아 있는거고 우유 좀더 부숴야지 부수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버터 음, 비율이 확실히 음, 중요해 그래 중요해 버터가 조금 너무 조금 들어가면 밀가루가 엉켜가지고 바굳다 이것도 조금 덩어리가 졌어 그리고 소금을 이제 여기서는 간맞춰서요 맛 입에 맞춰서요. 소금을 간맞추면 돼요 이제 그만 끓여놓고 아주 되게 고소해 그냥 뜨거운 물 붓는거야 지금 빨리 끓으라고 딱 이렇게 한눈큼 한 1인분이에요 애기꺼 하나 조금 더 넣자 애기꺼 거. 애기꺼? 응 거? 음. 무슨 애기? 아니 이거 유식 먹은 애들 먹는거야 돌베기 애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부드러우니까 너무도 너무도 이럴 때 이제 물을 찬물을 조금 부서줘야 돼 너무나 그럴 때아 삶아졌습니다 애기들, 애기들 먹을 거 이렇게 좀 잘라서, 지가 집어먹게, 이렇게 줘야 돼요. 꼭그 애기 있는 것 같네. 응? 아니, 어린이, 이거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영양가가 많고, 좋으니까. 애기는 짧게. 오이 좀 이쁘게 놔주고. 이렇게요, 어, 하이트, 하이트 소스 국수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담백하면서 어, 엄청 부드럽고 고소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 예, 돌백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 먹으려고 하니까 졸리네 탕수육. 스마일. 이진 <웃음> 웃는 얼굴. 아, 탕수육의 손이 더먼 쳐가네. 야, 이게 조금 뒀다고 그새 뭉쳤어. 그 그새 굳었어. 굳었어? 응? 이거 적이라 그래? 응. 많이 안조르네 맛있네요 음.